어. 그래서 지금 해야 아, 되는 아, 말이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어. 배 아파. 나, 똥, 똥 마려. 아, 갑자기 똥 마려? 아, 그럼 같이 싹까 저번처럼? 아, 부터 투투투투투 <웃음> 거절 잘해요 저희는. 유진이도 거절 좀 잘하는 편 아니에요? 네.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게또 철저한 편이긴 하죠. 잘해요. 저 잘해요. 저잘 못해요. 나 아무 사귀어줘. 잘하는데요? 저는 <웃음> 잘 못해요. 저는 거절 조금 돌려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거절해야 하는 순간들. 능숙하게 거절하기 시뮬레이터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이거 우리가 되게 잘, 잘 알려드릴 수 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당신이 제아의전 남자친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네. 제가 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건데 아하. 너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달라 아. 난, 난 너의 비지에 맞춰서 프로포즈를 하겠다 아, 이런 아, 상황입니다 아, 이걸 거절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잘 네, 네. 어.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어, 정훈아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아 커피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어, 아, 내가 살게? 아니 나뭐부탁할 것도 있고 겸사겸사 겸사 해가지고 아 부탁할 게 있어서 아. 나, 나 부른 거야? 그럼 나는 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개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 여기 여기 응어아 음, 다름이 아니고 나 남자친구 생긴 거 음. 그때 봤지? 어 봤지 봤지 SNS 통해서 봤지 어,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이번에 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어. 딱 그때 머릿속에 팍 지나가는 거야. 너의 감미로운 흰 눈의 노래가 있다면, 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응. 식당 가가지고 응. 할 건데, 너가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응. 노래 좀 불러줄 수 있을까? 내가 그 BGM에 맞춰서 프로포즈를 하면 진짜 진짜 잘될것 같아. 아 그래? 아 내가 진짜 용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에이. 방금 너무 무서워 거의 오일남 할아버지 같았어. 아 미안하고. <웃음> 유진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주인공은 너잖아 그거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넌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작게만 아 작게만? 그럴 거면 그냥 그 스피커에다가 그 진짜 아, 이루님의 뭐... 흰눈을 틀어놓고 틀어 하면 안 될까? 너무 인위적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그 뭔가 뜻깊잖아 우 추억도 될 수도 있고 왜 추억이 되지 나한테? 사랑하는 전 여자친구가 포르포트 선곡하는데넌 기분 안 좋아? 전 여자친구잖아 <웃음> <웃음> 그럼 혹시 녹음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차라리? 녹음... 을할 바에 그냥 가서 부르는데 가서 부를 바에는 <웃음> BGM을 트는 게 낫지 아 근데 식당에 다른 노래도 같이 섞이면 어떻게막아무르 파티 나오는데 옆, 내가 스피커 틀고 이 눈이 하면 너무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 식당을 섭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이 없어 아그 BGM 한번 트는데 안 들어요 요즘에 아 내가 좀더 알아봐야겠다 음좀더 알아봤으면 좋겠어 고마워 음. 결혼식 축가라면 내가 아, 꼭 응? 어, 무료로 해줄게 진짜 어? 어. 그럼 나도 결혼식 때춤붙쳐줄게어 너무 좋지 고마워 고마워 한국! 코즐 맞죠? 네, 기분 안 나빴어요 기분 안 나빴죠? 뭔가 다른 아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네. 팔랑기라면홉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웃음> 한 4.5점? 5점 만점에 네. 4.5 유진이가 또 거절의 느낌을 딱 냈을 때어이 친구가 내가 거절을 해도 기분 나빠지 않는구나 거절이라는 함이 또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되게 좀잘해줘가지고 제가 거절을 할수 있었지 않나? 다음 상황 이번엔 저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작은아버지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춰줘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아, 행사장 풍선 에, 마냥? <웃음> 그런 느낌으로 <웃음> 해주면 어떨까? 라는 그럼 부탁을! 어서오세요 예. 여러분! <웃음> 그 문제 알죠? 자 이거를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야, 조유진아. 반갑다. 잘 지냈어? 어, 어, 나잘 지내지. 아, 이 가족적기 잘 어울린다니까 바로 이렇게 사 가지고 어, 입은 것좀 봐요. 아, 섹시? 오늘은 네가 무조건 섹시. 왜냐면 부탁할 게 있거든. 아 그래? 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여셨거든첫 오픈 행사를 아, 해. 아, 아, 아. 근데 거기 앞에서 이제 좀 호객행위를 좀 해줄 수 있나 해서. 아, 그 행사장 풍선? 어, 행사장 풍선. <웃음> 느낌은 아니지. 너가 아, 풍선이겠니?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너무 훌륭한 댄서잖아. 그래서 한번 좀 부탁을. 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불렀거든 아니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될까? 아니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은이네 가게의 첫 주문! 50% 할인이고요 원 플러스 원까지 여러분 모두 들어오세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어, 멘트가 어쩜 이렇게 잘해? 내가 지금 나보고 이런 거 하라고? 어, 이 너무 잘하는데? 아 이런 거가 아니라 너가 해서 너무 특별해질 것 같은데? 우리가 게 대박 나겠는데 이러면? 당장 작은아버지한테 연락 한번 해볼래? 그 내가 너무 부끄러움이 음. 많아가지고 너가 언제부터? 아나 못하겠어 미안해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알겠다 이건 작은아버지가 너무도 짧으신 생각을 한 거니까 아,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좀 혼낼게 아 혼내지 말고? 왜 네. 아, 혼내야 돼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갈 아, 아니야, 수가 없어 그냥 혼내가 아주 혼쭐을 낼게 작은아버지 뭐 하시는 거니 유진이가 뭐 행사장 풍선이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를 단단히 해놓을게 아니야, 그래서 뭐 작은 아버지랑 사진도 같이 찍고 내가 뭐 미도랑 주주도 데려가고 어, 너무 좋지 아, 근데 사실 미도하고 주주는 그거 하기로 했어 춤추기 했다고? 아, 너무 창피하다고 탈... 인형탈을 쓰고 한대 탈...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저는 오전 만점에 사4팔 거저 잘하네요 진짜 저희 삼촌이 결혼을 이번에 하셨는데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거를 네. 책으로 만들어달라 공짜로 자 부탁합니다 레디 액션 안녕 잘 지냈어? 어왜 갑자기 얘 보자고 했어? 보고 싶어서 보자고 했지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진짜? 응 얼마나? 이만큼 이만큼? 너무 많은데? 그만큼 응. 내가 보고 싶다는 거지 맞아 그치 문안까봤어 음. 혹시 내 머리 냄새 맡았으니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웃음> 무슨 부탁이야? 삼촌이 결혼하셨거든. 아, 대박 사건. 그런데 마땅한 사진을 찍어 주실 분이 없지 뭐야. 신혼여행 따라가 가지고 사진 찍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작가님들이 있거든. 아니, 난 마태가 좋아. 예. 삼촌도 마태가 좋대. 내가 일단 올해나 내년까지 안 돼. 아, 가능하지. <웃음> 그럼 그때쯤엔 나이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돌잔치 사진도 부탁할수있을까 제가 네. 많이 바빠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어디 여행을 갈 겨를이 없어요. 한번 해줘. 뭘? 해줘 뭐 해줄 거야? 왜뭘 바래? 너도 바라잖아. 마트는 그럴 수 있잖아. 믿었네? 나는... <웃음> 해줘. 삼촌이랑 일면식도 없고 그럼 한 내일 정도에 밥 같이 먹을까요? 그냥 말 싫어요. 왜요? 제가 너무 바빠요. 왜요? 그 시간에 돈을 벌겠어요. 왜요? 저는 돈 벌어서 집 사는 게 목표거든요. 왜요? 집을 사야 안정적인 생활이 나능지 않을까요? 왜요? 이제 그 자본주의를 좀 공부하면 답을 알수 있어요. 왜요? <웃음> 미친이네? <웃음> 이런 상황이 오면요. 진짜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사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빚을 만들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은 빚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갚아주고 이런 게 상도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탁한 사람이 오면 나도 너에게 뭘 바란다는 거 약간 내비쳐야 돼요. 몇 점이에요? 2점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맞아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전 손절을 해야 된다 주의여서 너 같은 사람? 아니요. 연기예요, 이거.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부탁해볼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하잖아요. 네. 그 카메라 말고 또 패션 채널로 이제 제가 패션을 모르니까 패션을 잘하는 미도 씨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 합방 같은 거도 해가지고 단물 좀 빨아먹겠다 같은 탁을 실제로 하고 싶거든요. <웃음>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도야, 어제 빨리 왔네. 어, 그럼. 못뭐 하고 왔어? 오토바이. 잘했네. 어. 오토바이 이쁘더라. 고마워. 이도야. 어? 뭐 다다음 주뭐 하냐? 바빠. 다다다다다음 바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탈락. 기분 나빠요. <웃음> <웃음> 아이, 존나 기분 나쁜데요? 아이, 두겹리고 싶은데요? 아, 아니, 거절하는 거라서 좀 다정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목소리> 답답봐제에 뭐해? 글쎄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응. 아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 대박이야 대박 진짜? 대박이 무조건 나오면 회수서 100만이거든 응. 와 대박 사건 그래서 내가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나 응.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패션 유튜브인데 어? 너가 응. 이제 호스트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패션을 맞춰주면서 어서 사줘 이제 10명의 심사 단원한테 응. 합격을 받으면 은그 사람의 옷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했는데 출연료는 이게 아직 미박시다다 보니까 빼줄게 잘 되면 은몇 퍼센트 가져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 거네? 어때? 싫어. 기분 나빠요. <웃음> 왜요? 기분 나빠요. 어제 실패! 아 왜요 왜요? 아 그럼 아, 기분 안 났는데 해볼게요. 네. 자 사람 좀 같이 해줘. 아파. <웃음> 힘들어? 아파서? 핸드폰 도 힘도 없는데 마트 보러 나왔어. 핸드폰 도 힘이 없는데 또 걸어서 나왔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왜 이렇게 나한테 공격적으로 그어너왜 그래? 그래 사람이? 난 좋게 얘기하려는데 왜 그렇게 아픈 병원을 가. 치료해줄 테니까 다시 치료해서 나왔어 같이 찍자. 안고쳐진데 <웃음> 힘들거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졌어요 네. 네 이렇게 거절하시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난 출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거다. 아 망할 것 같아서 출연하기가 싫어. 그거를 이제 온순하게 말해야 되죠. 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에 출연하면 이미지가 너무 많이 소개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친구가 소개팅 나가기로 했는데 빵꾸났어. 그래서 누나 보고 내가 나가달라 했어. 그런 상황에 아, 거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나 다음 주 월요일에 뭐해? 안 돼. <웃음> 누나 이상형 뭐라 했지? 키큰 사람? 아니 아니 취소할래. <웃음> 내 친구가 원래 소개팅 나가기로 했는데 어, 어. 그 친구가 키큰남자를 싫어한대 근데 남자가 진짜 키 크고 개 잘생겼거든 근데 왜? 나처럼 키 작은 남자가 좋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팅 음. 그 남자의 큰 남자의 내 친구 소개해줘야 되는데 음. 소개팅 좀 누나 보고 나가달라 하려 했지 근데 나잘 약간 자만추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하려 했지 괜찮을 거 같아 나 요즘 너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만날 시간이 안될거 같아 어, 그 사람도 정신 없어가지고 천천히 만나보면 될 텐데 뭐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괜찮아 그래? 그럼 월요일날 안 되는 거야? 응안돼안돼 안 돼. 미안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내 친구들한테 어? 그럴래? 응응응 응, 응. 알았어 정말 괜찮게 이어갔던 것 같은데. 별로 기분 안 나빴어요. 오점 아, 만점에. 자점? 무난하게 잘 거절했어. 이번에는 고백할 때 거절하는 방법 시뮬레이터를 해볼게요. 아장은나어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밥 먹었어? 어밥 먹었고 이제 술 마시러 가야지. 누구랑? 너랑? 어머 술마시자어 그래? 짜잔. 와. 아 맛있다. 아 어, 맛있네. 내일 뭐 해? 나 백신 맞고 위도랑 합방 나랑은? 너랑은 오늘 하기로 했잖아 아 응. 그렇지 응 어... 뭐할말 있는 것 같다 너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좀 어색하지? 오늘 뭔가 기류가 어색해? 나 사귈래? 나랑 사귈래? <웃음> 나너 좋아해 너의 감미로운 목소리 반했고 너의 옷 입는 스타일에 반해버렸고 너의 축구 잘하는 모습에 반했고 너의 탄탄한 허벅지에 반했고 너의 구리빛 피부에 반해버렸어 아... 쭉 들어봤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왜? 너가 너무 내외 내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난 누구보다 너의 내적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만난 지 1년이나 넘었어 근데... 내가 너 외적인 모습을 보고 고백을 했다면 보자마자 고백을 했겠지 오... 하지만 알아갈수록 너라는 사람의 성격과 그런 가치관과 마인드에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됐어 차이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너를 좀 짧게 보고 싶진 않아 좀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인 상황 때는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또 막상 만나게 되면 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안볼 사이도 아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먼저 고백을 할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웃음> 아, 일단 어, 진정 좀 하고 잠깐 그 휴지 좀 갖다 나 차인 거야 아그 <웃음> 아, 차인 거 아니라 그 차인 표야 아. 어? 우리 다 웃었다 어, 좀, 어, 좀 진정 됐어? 아무튼 나는 지금 당장 만날 생각은 없어 미안해 알았어 응. 친구로 잘 지내자 그래 어? 뭐야? 쇠인데요? 거절했는데요? 약간 가식이겠지만 <웃음> 더 오래 보고 싶다 이런 말이 희망고문이긴 하죠 아 그래요? 그래도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아, 네, 너 스타일 아니야 너 나보다 키 커서 싫고 너 뭔가 몸무게가 나보다 0.5kg 더 나가는 것 같아서 싫어 뭐 어, 이렇게 말하면 은 그런 거죠 어때요? 아 너무 싫어요 그죠? 상처 받아요 아, 상처죠 네. 자 사전 9점 거절 킹 거절 킹 <웃음> 너네 아무도 나한테 부탁을 <웃음> 못해 요 <웃음> 오케이 자 그럼 상황 바꿔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제가 당신한테 고백 이렇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우, 유진아 오늘 영화 너무 재밌었다 별로 재미 없었는데 이제 집에 갈까? 그래 가자 택시 타고 갈 거라서 우리 관람 열차 타고 가기로 했잖아 어? 너네 집까지 관람 열차 타고 가기로 했잖아 아, 그래? 응. 그래 한번 타고 가보자 어 그래 띠링 유진아 근데 있잖아 응. 내가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응. 어 아, 잠깐만 어, 바별이 하늘이 너무 예쁘다. <웃음> 어, 뭐지? 어, 하늘이 너무 예뻐. 건물. 아니, 건물이 너무 예뻐. 이것 봐. 이게 서울의 야경인가 봐. 지금 아, 산 속이잖아. 그래? 와, 산이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저렇게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맞아 예쁘네. 어, 어, 반딧불이도 예뻐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아! 뭐... 너 내일 뭐해? 나 내일 집안 청소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집안 청소하는 김에 말할게 유진. 아 우리 다음에 언제 뭐지? 다다음 주한 토요일 정도 어때? 나 너랑 가고 싶은데 있어가지고. 응? 어. 그래서 지금 해야 아, 되는 말이 아,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배 아파. 나똥 마려. 아 갑자기 똥 마려? 아 그럼 같이 싸까? 아, 저번처럼? 어 아, 아, 아, 그래. 아. 뒤 돌아봐. 아. 내렸다. 아. 아니 유진아. 아, 나똥쌀때말 거는 거안 좋아하거든. 일단 싸봐. 아, 잠깐 집중 좀 할게. 어. 붙다 붙다 붙다. 어, 다 쌌구나! 어. 아, 이제 집어 거의 도착해 가네? 유진아, 나는 지금 방금 어, 너랑 똥 싸면서도 어, 느꼈던... 어, 너무 추워... 아, 그래?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요 어, 나 진짜 너무 추워. 져 아까 똥 싸더니 막 배가 으슬슬 더 아프네. 아, 그러면 일단 집 들어가고 그럼 나 돌아가는 길에 통화 좀좀 좀 해줄래? 아,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얼른 들어가. 내가 좀 쉬고 전화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정훈이한테 문자 정훈아 너가 오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말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너를 오래오래 오래 보고 싶어 우리 다음 주에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자 내가 내일 연락할게 거절 <웃음> 거절당했는데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2.5점 <웃음> 친구 같이 편한 사이였으면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2.5점. 아, 아 그렇죠. 음, 괜찮은데 근데 음 <웃음> 맛있다. 아데 있잖아. 마트 어. <웃음> 뭐라고? 음. <웃음> 마트? 아니 마트 다녀냐고 물어볼래 지어 왜? 마트 왜? 아니 <웃음> 아니. 너 지금 따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음 딱히 뭐 왜? 음.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 연애할 생각은 있어? 연애 생각 있지. 난 어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니, 장난치지 마. 뭔 소리야? 장난치지 마. 왜? 장난 아니야. 아니야. 진실안 돼. 왜안 되는데? 너나 좋아해? 응. 너 진짜로? 어. 너 그럼 나랑 연 끊어, 여기서 이제? 아우야 빠이? 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두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아, 왜? 왜 그래? 안되는 이유 한 다섯 가지 말해봐. 아, 이유 없어, 안 돼. 이유 없으면 용납을 음. 못 하지, 내가. 화났어?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안 돼. 오케이 이유가 진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또 진짜 티다 근데 누나 나는 뭔가 나는 거절할 이유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뭐 예를 들면 어, 누나 나보다 키도 크잖아 만약에 그런 걸 얘기했어 그럼 누나가 집 가서 아씨발내 키? 이럴 수도 있잖아 누나 만약에 진짜 나 좋아했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유 같은 거말안 하지 근데 이유를 안 말하면 안 상처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덜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누나 응? 집 언제 갈 거야? 나 이제 가야지 늦었어 좀만더 있다가 자잖아 야 동상 걸려 빨리 가자 가어줘아 사절 알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 좀 친해진 지도 오래됐잖아 응 친해졌지 이제 좋기도 하고 사람 잘 맞잖아 우리 그렇지잘 맞지 잘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누나 응? 나 좋아해? 응 좋아 <웃음> <웃음> 너 좋은 동생이지 왜? 아니 그런 거 말고 동생 이런 거 말고 응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 그런 거 말고 음. 안돼 돌아가 집에 가자 안녕 아, 간다 데려다줄게 아니 됐어 나 갈게 나 택시 부를 거야 이제 <웃음> 불렀어 아니 잠깐만 아, 불렀어 이미 뭐, 10초에 오신대 누나는 왜 내가 아니다 됐다 그래 가라 됐어 아유 와 근데 이거 진짜 떨려. 카메라 필라 그런가? 진짜 고백하는 것 같았어.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상처받은 것 같았어. 상처받지. 이거를 물어보면 얘기해줄라 했는데 이유를 안 물어보다. 아니 아니 물어보기 싫었어. <웃음> 싫었어. 나는 싫어. 나는 그거에 어, 상처받았어 그런가 봐. 이게조차를안 물어보네. F와 T의 차이였다. 상처받았어요. 이게 상처받았어요. 슬퍼요 지금. 아, 근 거절은 음,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기분이 덜 나쁜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맞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막, 알아서 할게. 하고, 막, 이렇게 싫은 표정 티내면은 더 맞아요. 기분이 나쁘고, 서로도 맞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사를 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같아. 전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럼 부탁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네.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 서로 부탁과 거절을 안 하면, 평화로운 세상은 오진 않아요, 사실. 부탁과 거절이 있어야 주고받고 있는 게 있는 거지. 상호소통이 되잖아요. 잘 부탁하고 잘 거절하는 스킬이 바로 사회생활 스킬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네. 네. 네. 솔직해지세요. 자신의 감정에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억지로 하는 게그 사람들한테 더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거절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유진제급의 거절 자리보기 대성공! 타닥. 타닥! 자, 거절! 잘하세요. 하다. 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 어, 어, 어, 비슷해. <웃음> 그 잘하세요.